자, 이제 두 번째 강좌에서, 세 번째 강좌다, 그치? 자, 천부육경과 기본경 해설을 지금부터 할게요. 잉? 자, 어저께는 우리는 어떻게 두 개를 했다, 그치? 두 개를 했는데, 우리의 천부육경은 이 검은 책이다,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육경책은 천부경으로서 분리해져 있는 기본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본적인 경 그러면 이 속에 기본경이 뭐 이래 복잡하고 맞나 이렇게 있는 인생 사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어? 이런 뭐 경한 개가 그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리는 벗으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천부육6경과 기본경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천부경을, 천부경 83자를 우리가 풀게 되게 되면 이런 비밀경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옆에 보게 되면, 어? 화면 옆에 보게 되면 잠깐하게 조금 보일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생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천부경 사생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비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경이 없으면 이 천부경 경쟁이 안 된다는 거다. 천부경 갖고 아무리 깨만 춰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천부경은 경쟁도 안닐뿐더러저 가지고 경을 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경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비밀경을 푸게 되게, 되게 되면 이 천부육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천부육경은 비밀경을 풀어나가는 그 원리에 따라서 천부경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진 것이 이 천부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육경에는 여섯 가지 경, 육경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천부경에서 핵심적인 우리는 기초 경전이에요. 자, 그래서 천부경 육경에는 여섯 가지 경전이 있는데, 자 처음에 우리는 전생경이고, 자 이렇게 보기 되게 되면 응?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네 한생경. 그 다음에 인경, 인행경이라고 총 6개의 경적이 있어요. 자, 이 경을 착각력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전생경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이 전생경이. 이거 저총 어떻게 해 482, 32, 총 6을 빼고 선 두자의 결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천부경으로부터 풀어낸 겁니다. 이 사, 천부경 사생도로부터 풀어낸 거예요. 자, 인생경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내생경도 32자로 되어 있는데, 환생경은 어떻게 32자가 아니라 64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사생을, 인간이 살아가는 사생의 가정을 풀어낸 거예요.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뭐, 육, 합산대삼, 육, 삼대사나, 이런 것을 풀게 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이 환생태에 온다는 것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내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전이 다 끝나게 되게 되면, 한 발짝 한 발짝 풀어가는 방법을 내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기의 경과, 그다음이 인훈 경이에요. 인간을 가스리는 경이에요. 그럼 누가 인간을 다스릴까? 저 천지 인기 우주의 질기 절대자가 우주의 절대자가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는 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행경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법도를 설명해 놓는 경이에요. 그래서 인행경이요. 자 그러면 이 여섯 개 경, 여섯 개 경들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경이에요, 기본경. 만약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옥행경이다, 여기 보면, 여기 옥행경 이런 게 보게 되기 되면, 여기에 어떻게, 제옥경에는 합삼, 음, 육합삼지 생후함성삼일신 이것이 이 옥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 뒤에 가게 되면, 우리가 또, 살포리경에 가게 되면, 인흉도경, 인행살경이 있는데, 여 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공덕경 안에, 유무청불문, 이래 돼있죠. 이것이인행경과 인흉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기본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 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응?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래요경이는 것은 인간이 궁금하고 인간이 힘들고 인간이 어렵고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이에요 그러면 경이라 하게 되면 지신의져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부작용 신체적으로 장기가 노화됐던요 장기에 탈이 났다든지, 이럴 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는 이 정신적, 두뇌적, 심리적인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 이거 갖고 고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지. 누가 후에서한 좋은 말이, 뭐, 사은사이요 물은 물이요, 청산에뭐 살을 났다. 이게 이것이 경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좋은 말 그거, 좋은 말은 좀 만들면 되지 자꾸 쳐들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거는 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3 1구가 경이 안된 거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 하늘의 절대적인 어,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내가 이렇게 지구가 이러느니 이거 맞습니까 내가 이해보니까 기신이 막 달라드는데 이 기신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맞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야 에이? 그게 킹이될 수가 없잖아. 물으봐받는데 무슨 킹이되겠냐 그럼 귀신하고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 갖고 내 몸에 귀신이 맞아져서 뭐 신병이 걸린 사람들, 예를 보자요 신증이 걸린 사람들은 내가 신하고 이겨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신이 도망가있지 그리고 우리 수련사라는 사람들은 신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왜? 신하고 붙들려면 우리는 여러 명이 신은 보이,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귀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얘가 누구 갖고 자기가 귀신 떼준다 하는 거 이거는 전 금메이다. 최종적인 것 자기가 떼는 거야. 그죠? 마지막에는 자기가 떼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수리사들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만이저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힘작한 사람인데 우리가 폭행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사람이 덩치가 너무 크고 힘이 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노? 때그리로 가고 폭탄 내야 되겠지? 그제? 그것이 돼. 그래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 그 사람인데 또 가면, 또 잡히면 안 되잖아. 그기신인데또 잡히면 되겠나? 그럼 기, 그 귀신인데 안 잡힐 수도 가는 거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 자기의 몫이다.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해? 엄마의 몫이라는 거다. 누가 해줄겠노 옆에서 아무리 떼가고, 지금은 말이지만, 또 가, 그 이제 잡혀가지고, 또두드리 맞고 나면, 어떻게 그 감당하겠노? 그치?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못 가게 만들고, 자기가 안 가야 되는 거야, 못 만나게. 그쵸? 맞나요? 그래야 뭐이 드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참, 지금 어떻게, 아, 내가 뭐 살에서, 어떤 살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귀신 카락하면 꺼져? 꺼지기는 뭘개똥으로 꺼지나? 그럼 귀신부 사람 하나도 없게 요 그쵸?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웃음> 응? 누업에 따라 시민들이여서민들이여 이제 더 이상 이 사회비 종교야. 이 정신을 잃지 말으라고 하는 거야. 정신을 잃지 말아요. 사회비 종교의 정신을 잃지면 그것은 세뇌가 돼갖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나중에 종말에 한 가봐. 종말에. 지금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어? 사회비 종교가 등장한 것이 한 40년 또한 100년 되겠지 시작은 100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사회비로 둔갑된 것이 한 40년이다 그러면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늘어난 거는 전부 다세뇌되어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에 보게 되면 김일성 귀신 붙은 사람 김정일 귀신 붙은 사람 박정일 귀신 붙은 사람 죽은 사람 다맞 박정일 귀신 지면만윤일사 귀신 붙은 사람들 전부 다 그렇잖아 조금 있으면 김대중 귀신 붙은 사람 김영삼이 귀신 붙은 사람 전부 이런 사람이야 조금 있으면 김영필 귀신 붙은 사람 또 나올 거지 지금 김영필는 알겠다 대통령 안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서울에 어, 그 뭐지 우리 응? 이시조선 그거뭐 왕들 모시 아닙니까? 종묘아 종료에 가서 응 할아버지 자꾸 하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갖고 없는데 지인들 할아버지 어디 있노 그치? 그런 방법을로 서면 안자 그래서 이 경은 이단지에서까지예요 그러면 이 전생경을 품은 무엇이 겠노 인간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경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부경의 논리에 따르게 되게 되면 자 이것이 우리는 영혼들이 자 이런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는 영을 계산하면 영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우주는 영의 세계고 이것이 영혼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세계고 이것이 우리는 귀신세계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 태어나면 영원히 태어나면 고나 인간이 되는 것이요 인간이 죽으면 우리는 귀신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천도가 되게 되면 영원이 되는데 이렇게 돌면서 인열법으로 맺게 되는 것이 우리는 환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자, 이것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내생이라고 한다. 이것이 돌아오는, 이렇게 돌면서 맺어진 인연법이 우리는 환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을, 전생 격에는 견생경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영원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풀어난 거겠죠? 그렇죠. 전생경에는 그렇고. 그러면 이 전생에서 이런 것을 안고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인간으로 간다 인생경은 뭘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갖는 그러면 전생관에는 어떻게? 너는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그 속에는? 너는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인연을 맺을갖고 이런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요렇게 노는거야요그 내용들이요 자 그러면 인생기을다 풀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야 되고 내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계에는 어떤 인연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 인생기에있는거예요 그러면 내 생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 내 생에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나게 되면, 이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게 되면 이내 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기서는 귀신 인연들이 마구 대비 흩어져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슬기롭게 잘 벗어야 된다. 이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이라는 것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간이, 이 전생에서 나는 어떻게 왔고. 나만 가게 되면 이 인생은 어떻게 가고 내가 이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 인연법은 어떻게 한, 생경이, 한 생경은 일반 경보다두 배가 돼요 이것이 한 바퀴 도는 인연법이라는 거다 한 바퀴. 자,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천국에서는 전생의 인연법을 가지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을 살아가라고 했다는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자칫하게 됩니다 잘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생에딱 풀어놨네요. 자, 여기 가 가지고 내가 천도가 됐을 때는 자, 우리가 원상태로, 자연의 상태, 우주의 상태, 영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못 가게 되면 귀신의 세계로 떨어져갖고 다시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애기로서 나쁜 아기로서, 나쁜 귀신으로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게 된다. 이것을 풀어난네요 그러면 내가 수리사절을 풀면서 대충 이런 그림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풀어가지고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풀어낸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어떤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행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기 다풀어놨네 응? 자, 이것이 우리는 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생, 인생, 내생, 환생을 사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는 환생경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인간경과 인행경은 여기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인간 인,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생에서 전생 전세 인연, 인생에서도 인생 인연, 내생에서내생 내세 인연 하는데, 이 인연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풀는,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응?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닌? 여기서는 가르치는 것이지만 인간은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정과 인연과 인연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연들에는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있잖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연이 어떻게요? 우리는 혈족 인연이라고 했던 거죠. 자 인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족 혈적 인연이다 혈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만나는 인연 부부를 만나는 인연 자식을 얻는 인연이 우리는 3대 혈족 인연이에요 자 그러면 이 3대 혈족 인연이 그 외에 뭐 인연들은 많겠죠 지인도 있고 우리는 직장도 있고 임시로 만난 사람도 있고 동업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교가서 동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린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이 있어요. 영혼은영어은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기, 태어나면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빚을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강좌를 하다가 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웃음> 진행을 뭐 했는데, 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의 나주 부분의 일부분들은 이것을 풀고 다음에 이 내용들을 풀 때, 그하고 지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함께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빚카풀려고 태어난다는 거다. 내가 진빚. 내가 여기서 이렇게 천도돼갖고 감사, 감사한 공덕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인데 도와주러 온 거야. 빚을 갚으러 온 거야. 여러분들은 빚 받으러 온게 아니에요. 빚처럼 갚으려고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영원의 세계에서 잘 살다가 내가 다시 인간을 낳는데 나는 누구인데 갚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쎄 그래서 부모인데 갚고, 자식인데 갚고, 부부인데 갚고, 그걸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 업장이 없겠지그 자기가 가지고 간 침이 없을 거네 말이야.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이제 가기가 쉽겠지? 그지? 귀신이 돼 갖고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잘 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죽고도안 되는 고민하지마 인연을 끊어붙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런 상관이 없는 거요자 지금 종교가 잘못된 것은 죽 사람 내가 어떻게? 죽어서 다시 태어날 것이야 다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뭐 부처님이 태어났나 예수님이 태어났나 아무 태어났다 그게 여러분들은 멍들지 말하는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돌아온 건가? 내 고향으로 돌아만 갈 수만 있다면. 내 고향으로 돌아만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인생을 참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열심히 살다가 게 되면 내 고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빛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인간이 빛이 없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천도가 잘돼 갔다는 거다 그런데 내가 천도가 돼 갔지만은 또이 인간 굴레, 영혼의 이 굴레 세계에서 나는 또 영혼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군데 가겠나 내가 인연이 옛날에 어떤 방법으로 영혼으로 인연이 맺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형님을 보면 있지 부모 자식 따로 있나 그제? 부모가 자식 되고 자식이 부모돼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다 그제 우리 경제 정육경안에 들어있잖아 이? 자 그러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자 그래서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오게 되는 거야그 인연법을 푸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 인연법을 풀었던 것이 바로 일부면서 찾아내갖고 풀어준 것이 전생궁합이었잖아 이영혼을공간하는 응? 내가 지나온, 내가 천도가 되는 가정에서 내가 빚을 얻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뭐 이것들이 우리가 있는 거야요 자, 그래서 이가정에서 우리는 빚을 갚으러 왔는데 이것을 갚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 경은 어떻게 해? 단순한 경이 아니라. 인간이 영혼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인연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수레바퀴로 돌아와고 내가 귀신이 되지 않고 올바른 인간으로 다시 연애 영혼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방법을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합다 그러면 이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나? 이 인생 겸으로서 우리가 다시 경쟁이 나오는 거야. 인생경으로서 만들어진 경으로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고치주는 거야. 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귀신으로 힘들어갖고 허죽거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생경으로 풀어내는 거야. 그렇게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거야. 자, 그다음 전생의 문제가, 영원의 문제가 있다그 하면 어떻게? 전생경으로 문제가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연에는 뭐 우리 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결혼 한번 하면 되는데 또두분 갖고 세분 갖고 네분 갖고 많뭐 하는 사람도 있으잖아요. 지금 보면 뭐 응? 어, 아들이 세 명인데 어떻게 응? 아들이 세 개인데 처음부터 아버지가 다른 아들이 뭐세 명이고 일번뭐곤난한데 그냥 인연 엄연히 꼬이는 그게 요것을 우리는 풀어낼 때한생경으로 푸는 거야, 이 응? 네, 네, 네. 그러면 이 경이 기부를 내갖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경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게 푸는 이런 경들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경이 돼갖고 만명통치야 그것만 읽어갖고 되는, 그거는 경이 아니다는 거다. 누구말단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말하으면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은 뭔가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회라든지 이 불교 행사를 위해서 행하는 감사의 말일 뿐이다. 그건 경이 아니다. 인사를 우리 조금 있으면 내가 배우게 됩니 그건 인사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 여섯 개의 경으로 모든 경이 시작하는 거이 여섯 개의 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 여섯 개의 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명도 이 안에 다들어있다 이런 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기도해왔던 거. 이 이런 경,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말들이 다 들어있다. 그럼 이것을 전부 다 배워야 되는데 인간은 한 몫에 다할 수가 없다 이말이야 그래서 가다 보면 주기별로 나이별로 문제가 생긴 이 시기별로 어떻게 여기 있는 인원기에서 한 묶음 인행기에서한네 개의 글자가 어? 기도할 수 있는 글씨래 이것이 우리는 기도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어떨까? 내가 누구인데 하늘인데 빌고, 부처님인데 빌고, 우리 옥각상계인데 빌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빌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천부 육경입니다. 이것이 기본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섯 개의 경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경은 또 맞겠죠. 기본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교 행사든, 뭐, 카톨릭 행사든, 이 하는 절차다. 그지? 그런데, 종교의 절차는 어떻게? 모든 것이 절차는 모든 것이 경으로 시작해서 경으로 끝나게 되는 거야. 든 이런 종교적인 행사는 경으로 시작해서 경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종교적인 행사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 학문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설명을 안 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 보게 되면 시작도 킹이요 마치는 것도 킹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 기초행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혼식이 결혼식에 결혼식이라 하게 되면 축하파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죠? 쟤는 꽃이 축하 파티잖아, 그렇지? 딴따다 해갖고 밥하고 묶는 거 잔치 벌이는 것이. 우리는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웃음> 둘이서 입장도 하고 우리는 주례신 선생님 말도 듣고 무도교안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행사가 아니야. 생색 없죠. 행사 응? 앞에 시작하는 거. 그걸 뭐라 하지? 식전행사, 식전행사. 식전행사에 행사. 식전 사용되는 경이 바로 이 기본경이야. 식전행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용되고, 그 뒤에 우리는 행사를, 우리는 집전을 하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까지 다 못하겠고, 네, 어, 한, 어, 10분 정도, 10분 정도 씻다가, 이 천부육경의 기본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다시, 시간이 가더라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저번 시간에 천부육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기본경, 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 천부경은 실제적으로 이 천부경은 경전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 자, 81자에서 우리가 비밀 비밀 경이 아니라 우리가 천부경 사생도 천부경 사생도가 양쪽 옆에 보이는 이 사생도입니다. 자 천부경 사생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전 천부육경이 만들어지고 천부육경이 만들어지고 이 천부경의 숫자원리에 의해서 천부경 기본경이 차례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천부경은, 음, 첫 번째 강제에 이 천부경은 천국, 천부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디안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항상 옛날에는 태어났을 때는 <웃음> 옛날 사람들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 기록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이 뭘까? 그때는 종이가 개발이 안되 있기 때문에, 자, 구준으로 전달을 하든지, 이 습백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구습기 문화에 보게 되면 그림들이, 바위에 그림을 그린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으로 가게 되면 글자들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이 전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이상의 이제는 이 구준으로 전달하는 거. 구준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많다. 그래서 이 글로는 많은 글을 적을 수가 없잖아. 그지? 짧은 글 속에서 이거 구준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사선도가 천부육경을 풀고 최종적으로는 이 천부경, 기본경이 만들어져야만 이 뭔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식전행사에 진행하는 식전행사라는 것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은, 기본경은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천지우주의 만물에, 천지인기의 힘에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절차나 마찬가지다. 그럼 신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우리 종교가 되든 경전이 되든, 이러면 경을 차근차근히 읽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경들이 무슨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는 풀어가는 거죠, 그지그 기본경의 기본 경도 이 천부경의 철저한 숫자 논리에 의해서 이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경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 천부경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게 되게 되면 천부육경에 보게 되면 천부육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경으로 독경으로 우리는 경을 읽으면서 가는 방법과 경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가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쓰죠? 그 다음에 아니. 전부 장난. 전부 장난이 아니고. 천복에 보게 되게 되면 내리고 있잖아요. 노래가락, 노래가락. 자, 여러분들의 이것이 수리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다 그제? 자, 그래서 천부육경에서 만들게 되면 노래가락으로, 노래가구로 풀어가는 우리는 그 행사가 있고 하나는 경으로 응, 불러가는 행사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독경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락은 그냥 내가 혼자서 중을 그리고 잊어먹기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응? 노래경이에요, 노래경. 노래를, 노래로서 내가 중을 그리면서, 내가 하면서, 내 거를 내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3의 법칙 자, 여기서 간략하게 해보자. 자, 노래가락경이다. 노래가락경은 우리는, 음, 그 뭐고, 숫자의 법칙이 어떻게 해요? 3, 4, 5, 7, 8, 9라고 그랬지, 그제? 6은 원래 우리는 우주의 절대적인 신이니까 원래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과 2는 아니라고 했고, 그제? 1과 2는 아니래갖고 6번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노래가락의 순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한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조금 추가로 설명할 길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은 그러면 이때는 노래가락경에는 3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천군가예요. 그러면 3절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노래가락에는 3절인데 이 3개의 절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노래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3에 있을 때는 이 천군가에서 우리가 자기, 그 자기 몫에 해당되는 것을 부르는 것이고 4에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인연가예요. 인연가. 여기는 나중에 풀게 되었기 때문에 다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리사주에서 칼깔칼략하게 노는 것들이 다 여기서 인연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오해는 우리는 소원가예요. 내가 뭔가 바람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소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지정해서 내가 거기를 그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소원가예요. 그러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지, 5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7에는 선녀가예요. 여기서 선녀는, 어, 우리가 일반적인 절대적인 존재는 천지인기의 천지인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제도하는 밑에 우리는 장수들, 소위 말하는 장수.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선녀가 나잖아요 선녀는 어떻게 나중에 풀게 되게 되면 게되 선녀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음. 자, 그래서 선녀는 7명의 선녀들이 있는데 나의 해안되는 인연이 되는 선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팔강가라고 있는 거예요. 자, 8개의 간문이 있는데 이 팔강가는 간문이 아니라 여덟 개의 어떻게 이런 자기 인연이 인연이 있는 나갈 길을 만들어 난 거예요. 인연법에 의해서 여덟 개의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여덟 개의 인연을 자기가 자, 아홉 번째는 운명가예요. 자, 이 운명가는 내가 타고난 운명을 설해 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락형에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리법칙이 정말로 무서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노래가라경은이렇는데 우리는 천부 육경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를 할때 천부경 기본경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큰 법회를 한다든지 음? 행사를 한다든지, 모든 행사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련사들은 자기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행사경이고, 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부르는 이 기본경이고, 그래서, 모든 행사의 응? 이전에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는 음, 예비행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식전행사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거그 경에 대해서 이 기본경에 우리는 순서를 한번 보게 됐다. 순서. 기본경에는 어떻게 이 경들이 진행되어 오는고 이 경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는 거예요. 응? 자첫 번째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배를 하는 거요자 그래서 각한 번이에요. 자 원래는 여섯 배를 하는 것은 천지인과 천기지기 인기에 대해서 각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는 몇배안 되세요? 두 배를 하는거예요 사람이 세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세배를 받으려 하거든 그거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사람은 무조건 한 배만 받는 거야 죽은 사람은 두 배를 받을 자신이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두 배를 받는 거야 그러면 세배를 받는 사람은 누가 받을까? 응? 세배를 받는 것은 응? 세배를 인간이 세배를 받게 되면 이거는 도란 사람이다. 응? 그래서 우리는 영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세배를 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육배를 하는데 우리는 천지인가 천지지기 인기 각한 번씩만 하는 거야 한 번. 우리는 인간은 무조건 절을 할때한 번만 내가 절을 받아도 우리 손자인데 절을 받고 세배를 받아도 세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배는 우리가 세번 한다는 세배가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세배는 어떻게 해? 요 세배한다고 세배인거 세라고 우리는 절하는 것이 세배다. 세배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인데 받는 거는 무조건 한 배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세배를 받을라 하면 이건 도란사람이야 하는거죠 그리고 세배를 하는 인간이 세배를 하면 또 안돼 그래서 우리가 뭐 삼배를 한다고 하는건저 부처님이 하느니뜻이 하는 그게 와있다고 생각하니까 세배하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절대 세배하는 것도 신뢰고 받는거는 미친놈이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이제 경을 마이 하고 육경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갖고 어 이렇게 할때 누구 말따나하 우리 선생님하고 오갖고 세배하게 되면 질금막아야돼그는 돌아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인데 세배를 받는 거는 그은돌아놈이다 알았죠 예. 절대 받으면 안된다고 했어요 하더라도 안받는 거예요 자 두번째 이 천부경 육경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누군데 감사해야 돼? 천부경인데 감사해야될거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을 천부경부터 시작하는 거야요 그래서 천부경 자체가 경이 안 되는 거야요 그러면 경이 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요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천부경인데 천부경은 그냥 있어 천부경이 아니라 천부경 80한자 지금 우리가 천부경 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천지인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로 경전을 만들어줘야 돼. 맞는지 알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어떻게 했나? 천부경 일시무시일 해놔놓고 일종무종일 천지인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그한 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우리는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는 기본 경위에요. 이, 그래서 우리는 81도 저거는 경이 아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자, 내가 오늘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이니, 우리 위대한 어떻게? 천지 만물의 힘들이 나에게 뭉쳐서 내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대신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하는 그 역할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 내가 이거 경을 읽었다 해가지고 더안 듣기잖아.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제? 영원히 세게 있다 하면.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부른다 해갖고, 당장 쫓아오진 않잖아. 지금 저기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해 볼까이잖아. 내가 만약 뒤에서 누구 부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인가, 무슨 사람인가 알까이가, 그제? 그러면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막 부르는 게, 나는 순수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놈이 여기 정신 나가 있으면 우리 그 사람 보겠나 봤다 하더라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알지? 응, 어?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정권이고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 경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천복이 정권은 떼놔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것은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잖아.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게 높은 양반이 온다 하면 우리 가만히 오고 그냥 오고 갖줄 서라 이랄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오게 되면 빰빠래도팍 올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인데 감사히 우리는 노래를 하는 축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뭐가 이것이 바로 천부창가요 자 천부창가는 세절로 돼 있어요 세절로 돼 있다 세절이 우리는 무슨 뜻일까? 명아 숙명이 아니고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정도 정법 정행이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을 베풀이라 덕을 베풀 아 어, 선을 이루리라. 흙을 베풀이라 돌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이거 오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중생들이 있다든지 많은 사제부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음? 우리 위대한 힘을 위대한 힘을 여기 모셔오는 거야 이?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전부 참가가 끝나게 되면 이대장님에는이 보디가드가 있겠지? 보디가드 있겠나, 없겠나? 누구말때나, 우리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무데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갖고, 내가, 제가 하겠다면, 그참모들이뭐 필요하냐? 그치? 대통령은 그냥 나중에 결정하고 조용히 있는 거야. 이 테레비에 나타나는 것도, 그게 도 올바른 대통령이 아니래. 자주 아무데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갖고, 어머, 어머. 그치? 그러면 누가 나타나겠나? 아이 참모들이나든가 참모가 몇명이했나천국의 참모들 천지를 구성하고 있는 참모가 몇 명이랬나 그건 네 명이랬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대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대왕에 대한 이발언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사대왕에 대한 발언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언경이 어떻게 해? 천명대왕 천인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 네 명의 대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왕이 우리 인간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업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업장을 털어달라고 우리 세대왕인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했나? 선녀라고 했잖아그죠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선녀는 일곱 명이라고 그랬다. 그지? 선녀는 일곱 명이었다. 그래서 선녀인데 우리는 소원객을 하는 게다. 이것이 7, 7선녀라는 거다. 이것이 일곱 칠 선녀라는 거다. 일곱 명의 선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이러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복달라는 게 하면 아니다잉. 내가 이, 여러면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하시며 이, 어, 이 업주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이것을 낫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소원경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소원경 뒤에 우리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팔강경이다 그치? 이팔강경은 뭘까? 자, 여덟 개 우리 가문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인연이고 이것이 갈 길이고, 내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치? 이 팔강경을 하는 목적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실수를 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 해갖고 어려움을 겪고 왔으니, 이제는 나는 이 팔강경, 내 타고난 운명대로 올바른 길을 가겠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팔강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8년경 지나면 우리는 무슨 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업보라든지 제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7번에 전생경 8번에 인생경 9번에 내생경 10번에 환생경 11번에 인훈경, 12번에 인행경. 이것이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첨부육경이했잖아 그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소원하고 빌고 해달라고 요청이고, 실질적으로 경은 이거예요. 이것이 다 끌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게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제? 그렇죠? 행사를 마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13번에 13번에 우리는 일심 훈가로서 우리는 끝을 내는 거야. 일심 훈가. 일심 훈가로 하는 내가 이제 변치 않고 올바른 가르침 따라 가겠다 하는 거다. 정신나간 짓 안하고 얼빠진 짓 안하고 능나간 짓 안하고 올바른 길로 올바로 가겠다. 올바로 가야 이뭐 도와주든지 천지인계의 힘을 몰아주든지 거기서 빙의가 들어있으면 귀신을 떼주든지 신병이 나면 신병을 낳아주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이, 이렇게 할 테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섯 배를 하는 거야. 아임? 감사하다고. 이렇 끝내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 자체가 수준사의 자체가 이게 참여 모든 사람의 자체가 이 마음을 탁 들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직관해요. 여섯 배는 우리 천지 인기의 힘에 빌려서 했고 천부경은 8십 한자는 여기서 우리가 경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천부경의 육자 대신에 무엇을 넣을까? 었 이천목이천목이그 뜻이 아니에요. 천목이 일시, 무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 천부경은 천부경 맨 가운데 육자 대신에 넣은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무엇을 넣어갖고 이게 해석을 한 거겠나? 여기서는 우리는 육 대신에 천지인을 넣고 천부경을 새롭게 풀어낸 거예요. 자 천지인이라는 것은 일시무시, 석상검무진보 이거야? 그렇게 천지인에 관련되어 있는 거봐 우주를 넣게 되면 우주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하는데 천지를 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는 한 개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 한계를 모르게 되면 네가 올바르게 어떻게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풀어낸 거야. 그렇게 참으니깐, 이심을 써서, 저 글자 해석하가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여기 추천병기는, 육 대신에 천진을 넣어서 풀어난 거야. 예죠 그러면 이 첨부창가는, 우리는 정도정법정행의 길을 가면서, 여기서, 잠깐 한 설명을 한번 하고 가자. 자, 첨부창가에 보게 되면, 1절에는 어떻게, 하늘은 우리에게 명을 주시고 자연은 우리에게 운을 보태고 사람은 우리에게 덕을 베푸니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하리라 그렇게는 올바른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어떻게 틀린 것은 없다 맞는 것만 있다 행복만 있고 불행은 없고 맞는 것만 있고 틀린 것도 없고 우리는 잘하는 것만 있지 못하는 것은 없다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푸는데 선을 향하니라 무엇을? 이게 정도전법 정행 중에서 선이 뭘까? 응? 올바른, 올바른 법이라는 거다. 선이라는 것은, 선을 향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선을 응? 인지할 것이고, 덕을 베풀으라, 우리는 어떻게 정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것을 가리시고, 올바르게 베풀으라, 그리고 우리는 도를 이루리라, 우리는 올바른 길을 열심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천부창가예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수리사주를 풀 때, 그 일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어? 수리사주의 상담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육경이 얼마나 대단한 응? 위력적인 경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까요? 자, 그다음에 아 여기 한게빠졌네그 하기 전에 한게 빠졌다. 이 천부 참가를 하고 나면 이 사이에 우리는 여기 푸른 거 이거 뭐지? 사생도를 가지고 푸른 거 비밀경이 빠졌어요. 이, 이 비밀경은 인생만사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비밀경이다. 그러니까 비밀경을 비밀경은 모든 경전의 근본인 경이다. 모든 경전의 근본인 경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불교에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반야심경이나 마찬가지라고생각합는데 그런데 반야신경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대왕 이제 바라는 바른 경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얘기보자 천부의 것만 천명대왕 명을 받아 모진질병 극복하고 건강장수 심신실은 만인간의 명격단이 한다. 그러면 천명대왕의 천명 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명을 받아와는 거야. 그러면 모진질병을 극복하고 내가 병을 안 고치면 이 모진질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연법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나도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갖고 인간답게 오래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천명대강의 명의야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명대강 이게 뭔노? 그냥 천명대강 했잖아 그럼 천명의 다 마찬가지네 이 둘이는 둘이는 그거고 나는 이쪽에, 이쪽에는 천명 아니지? 자, 그러면 천명의 목적이 뭐일까? 아, 네. 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다. 인간의 삶과 죽음과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명을 갖고 온 거야. 이것이 바로 업장으로 갖고 온 거야. 업장이 발동하면 나를 치겠지만 업장이 발을안 하면 어떡해? 업장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남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천명의 명을 갖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남인데 이렇게 정말로 생과 사 상가죽음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안 하면 벌써 어게해 내가 어디 터져고 죽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사대왕인데 우리한 개. 그래, 그네 명의 대왕이니까 네 개가 있겠지. 그치? 목적이. 이제 소원경을 하나 보자. 소원경은 일곱, 일곱 명의 선녀가 있다고 그랬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학문선녀, 학문선녀 높은 지혜. 자, 학문선녀는 엄청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이저 위에 제일 위대가 있는데, 거 무지 실수 극복하고, 이 학문선녀는 올바른 것만 알기 때문에 지혜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실수를 안 한다는 거다. 그지? 그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겠지. 실수를 하는 거 그럼 나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학문선녀인데 두들이 맞는 거야. 학문선생의 업장에 걸려갖고 나는 어디 터지는 거야. 공부하여 이룬 지식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이룬 지식을 정도, 정법, 통달하는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게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지혜를 얻어서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안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고, 칠선녀, 일본에 무슨 수? 간제수. 응, 간제수. 자, 열심히 공부하라 하는데, 쪼발 공부해갖고, 어떻게, 넌민대휘둘리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욕 뒤통신 얻어맞고, 나중에는 오도 가도 못하고 어? 누구말단새 세고랑 차고, 이? 교도소나 가고, 뭐, 이러잖아. 사기치고. 그, 절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넌민대 모르는 걸 가지고, 넌민대 사기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짓이 있지? 이 해놨잖아. 그러면 어떻게? 지가 어둠 맞고 어디 가나? 어둠 맞고 어디 가겠노어 맞고 그 지금 공부하러 다시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가 모자라 여기서 열심히 했잖아. 공부하기에 이런 짓 열심히 공부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어둠 맞고 난 뒤에 어디 가냐? 저큰 집에 가고 공부 열심히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응? 자 이것이 우리 선녀 이야기다. 그래서 제일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가장 많이 짓는 게 간제 구슬수라는 거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저거 올바른 데갈데 없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맨날 귀신이 들려있는 거야. 많은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 정치병 걸리다 했지, 그제 정치에 정치병 들린 사람들은 저거 어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거 올바른 못 갖고 맨날 귀신 세계에서 떠들고 있는 거 귀신이 들려갖고 저를 하는 거야, 정치판에. 그러니까, 저거,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더라, 이거, 뭐, 뭐, 뭐. 그러니까, 무슨 신? 김일성 신또 와있고, 김정일 신, 아, 김정일 신또 와있고, 박근혜, 아, 박, 뭐고, 박 대통령 신또 와있고, 이승만, 이승만 신또 와있고, 누구가 김대중 신또 와있고, 육인사신또 와있고, 다 왔잖아. 그 정신 나간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이.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 올해 시작해갖고 이거 언제 다 언제 다 고치줄 거니 참 걱정도 많다 그제 그래서 제중에서 구슬 수수 중에서 내가 목숨과 아싸가고 내가 안전과앗 아싸가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간접구슬수라는 거다니 제일 못된 게간젠간접수고 간접구슬수 남인데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수는 지가 어떻게 터지는 것이면, 간절구수 제일 1등에, 제일 앞서가 있는 거는, 남인데피를주 내가 차와 가도 바다 보고 나면 어떻게, 넌 피해 주잖아.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지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게간절구수수라는 <웃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팔강경이다. 팔강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영혼의 세 수리사주에서 보게 되면, 이 팔관문으로 놓게 되면 인연을 만난다는 거죠. 그제이 팔관경은 어떻게? 이 여덟 개의 문을 놓아 가지고 자기 인연 따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경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경이에요. 그러면 함이라 여기서는 육 세상 만사 인생문이라. 이 문으로 가게 되면 인생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노. 그제 그럼 인생 만사를 다 겪을라 하면 지가 다 겪을 수 있겠나? 못 겪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 팔관문이 일본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했노? 머리 갖고막 중대를 했잖아. <웃음> 그래, 그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사람이래. 이세상만세의 정부를 자기가 어떻게 다 겪겠노? 그지 그래서 어떻게? 남이 어렵고 이런 것을 철저히 듣고는 한 거, 자기가 다, 직접 다못겪습니까 어렵고, 응? 그 오는 사람을 다 고치주고, 할수 있는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 이팔강팔이경에 그렇게 요, 구공수는 건강문화 그 있잖아 그럼 어떻게 아픈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 고치주는게 지가 사는 길이라 여기서 지금 이질 안했으면 벌써 저, 전부 다 양양원에 다 갔다 그지말같이 요양원에 다 갔다 그 사람에서 남에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업장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살이 난 거지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요양원에다가있던 병원에 가던지 요양병원에 갔든지 요양원에 갔든지 거짓말같아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기본적인 경위에요 행사할 때경그 경위. 다음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업장들이다 이제 전생경 전생경은 어떻게 전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생경이에요 그렇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태어날 때 미리 이 영혼이 전쟁에서 많은 이빛과 짐을 들고 왔거야? 제업들을 안고 왔거야. 이것을 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생 경은 어떻게? 해? 인간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완벽한 완벽하다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딱한 사람 밖에 없다 이 말이야. 누구 천지 딱한 사람밖에 없어. 있었냐? 실었냐? 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 모든 것을 짐을 안고 재업을 안고 업보를 안고 인간을 안게 되는 거야 이것을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내생경은 어떻게 해? 지금 보게 되면 시중에 나가게 되면 정신나간 사람들 일수는 많지 귀신들린 사람들 일수는 많잖아 온천지 귀신이다 아마 저뭐 인왕산 밑에 가도 우글우글하고 저 여의도 가도 우글우글하고 뭐. 저 가천가도 우글하고 뭔 천지 천하에가 개롱산 가도 우글하고 지리산 가도 태백산 가도 마찬가지. 이 귀신들하고 인연들에서 내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생경으로 푸는 거야. 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쫓아야 되는 거야? 그쪽으로 지리산서 에 왔으면 지리산 가라고 해야지. 와 사람인데 붙어가고 그러게 정신 나가고 심병 빙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한생경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이 인연들, 참 어떤 방법으로 인연들이 있다. 그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다 보게 되면, 인연이 타고 오게 되면, 쫓아본 인연들이 있다. 그제? 그래서 인연간의 인연들을 가지고 있는 인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연에 하면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당하게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정신으로... 당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귀신 들려갖고 하는 건 어떻게 귀신이 있는 때는 그냥 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가 정신 차려갖고 해야지. 자, 그러면, 여 뒤에 보면, 이제 전생경과 인생경, 내생경, 한생경을 넣었다. 여 뒤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인흥경과 인행경, 이쪽 글자가 좀 길어요. 자, 여기에 너는 인훈경과 인행경은 우리가 아까 지금 뭐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지, 그제 가르침 받은 거고.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할 거,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경을 이는다는 것이 기도. 이 경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개운기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운 기독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인운경과 인행경에서 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응, 육, 한, 내태일 무첨, 불문, 하, 이 있잖아. 그, 저, 인운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무첨, 불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무천, 하늘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나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다. 그죠?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사 인간의 모든 것을 다풀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경이게 결정 몇개안 되지만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심인가다. 어서나. 일심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일심이란 뭐고 여기 일은 무슨 일자가 무슨 일자가 자. 하늘에 이건 천이다, 천. 천심이다, 이게. 천심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일심 흥가가뭐 하나 심했고 똑같은 심 동일한 심 이런 게 아니고 천심이야 천심 천국이 그럼 이 천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따 보면 천심을 열어 선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늘의 뜻에, 뜻에 따라갔고 우리는 선을 응? 행하리고 지심을 배워 어떻게 우리 공부와 지식과 지혜로서 지혜로서 어? 지혜를 깨우치고 배워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고. 인심을 얻어. 이 많은 사람도 인간 같긴 인데 못된 놈인데 인심이 있겠나? 그죠. 그래서 내가 인심을 얻어서, 인심을 얻어 우리는 덕을 베푸는 거야. 인심을 여기에서 덕을 베푸고, 그러면 지원 차만 가게 되면 그게 뭐 좋겠노?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모두 도를 이루리라. 함께 가자는 거다. 올바른 길을 함께 가자는데, 안 오는 놈들이 더 많아. 그지? 또 틀린 길로 가는 게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심, 천지인심, 일성, 선도덕도 자 천심은 어떻게? 천지인심이다. 천지인이 준 음? 마음이고 일성은 이 하늘이 이루어주는 것은 내가 선한 기기 내가 덕을 베푸는 길에서만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루어주는 거는, 하늘이 이루어주는, 줄수 있는 거는,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선한 길을 가고, 내가, 어, 남인대 베푸는 길을 갔을 때만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국행진에다가 돈만 받으면 어디 가게? 교도소 가지? 대통령 돼갖고, 뭐, 돈좀 떼먹고, 뭐, 이렇게, 지 부자 되라니까 어떻게, 해? 전부 다 교도소 가지? 이것이 어떻게, 해? 이 천지 웅기의 힘이에요. 응? 너민데 이 칼자루 던지고, 모간지 마치고, 너민데 해꼬질 마이 사람이 말로가 좋더나 안 좋더나? 안 좋지? 자, 이 천북의 경전 속에는 큰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심 해놨니까 야, 저걸 하나씩, 하나님 음,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이건 천심이다, 천심. 전심. 그래서 이 경전 하나의 뜻에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이것이, 우리는 기본경이에요, 기본경.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개울을 한다든가, 뭐, 복을 달란다든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종교는 기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먼저 응? 답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걸 가르치는 건 전부 다 기복을 시키는 종교는 100% 어떻게 사입이다. 기복은 없다는 거다. 종교가 뭔데 기복이냐, 이 말이야. 이? 기복이 아니다는 거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인데 이 종교를 해갖고 기복으로 하, 소원을 빌고이러면 어, 복을 준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내가 올바른 길을로 가면 덜 힘들 것이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성공을 할 것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명예를 얻을 것이고, 우리 옥행전에 보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도 얻고, 등망도 샀고, 우리가 승공도 하고, 우리는 명예도 얻는 거야.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에 경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는 거다. 일반적인 점. 차원이 다르다. 막, 게임도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경계봐야 비교치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부터는 유튜버 내가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테크니컬 하게 되게 되면 이 강좌는 그대로 하지만은, 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한두 분을 해가지고 밤 11시부터 뭐 다음 주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 주부터는 8 팔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이 가정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 갖고 궁금증 궁금한 거 그다음에 사례 어떻게 되는 거 이것을 주고받고 하는 질문과 이 강좌를 밤에 조용한 시점에 우리가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는 유튜브 보고 각자 방에서 유튜브 보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